오늘은 명개포를 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검을 하다보면 명개포 일단 보통 뚜껑 열고 어, 보온 덮개 벗기, 벗기고 명개포 내리고 하다보면 뭐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심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어, 명계포 하고 보온계포 아니면 위에 그 벌통 뚜껑 덮는 소재 소재를 어, 압축스스틸폴 이런걸 하다보면 날라다니고 압축스스틸폴은 어, 나르면서 뭐 어디 부딪치고나면 깨지고 뭐 이럽니다. 엄청나게 불편하죠. 또 다, 내거면 다 끝내고 명계포를 올려놓고 벌통 뚜껑을 씌울 때도 이게 막 사람, 바람이 부르니까 어, 바람 불어서, 또, 어디 이제 밀려, 앞으로 떨어지고 하다 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짜증이 납니다. 어,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위에다가, 추도 걸어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 보다 좀더 간, 단하고 편한, 어, 편한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웃음> 일단, 그 타카를, 하나를 준비를 하시, 하고요 음... 일단 그내 네 저기 뭐야 안에 벌통 내부 내부에 뭐 벌량에 따라서 소비가 뭐두장 있을 수도 있고 일곱 고덟 장일 수도 있고 하죠. 그러면 이 명계포를 우리가 놓고 이쪽은 어 조금만 타카 박을 때는 조금만 나오게 하고. 그런 반대편은 뭐그 벌도 크기에 따라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후에 뭐뭐 화분 떡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평평하게 이렇게되지만 음, 샘플로 화분 떡 하나 올려놓 올려놓고 명기포를 덮으면 덮으면 이만큼 올라오는 만큼 반대편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참부 참그 환환볼토 <웃음> 같은 경우는 보통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 거의, 거의 꽉 찹니다. 이 부위를 덮으면. 그럴 때, 하면 한쪽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 좀 맞춰서 놓고, 화분또 올라올 높이에 면적이, 어, 더 추가될 걸 감안해서, 한쪽은, 음, 조금만 여유있게 하고, 한쪽은 좀더 여유있게. 그리고 요 박을 때, <웃음> 그 타카를 박는, 그 위치는 어디쯤이냐면, 소문이 이 앞쪽입니다. 앞쪽이면, 양쪽 옆에서, 옆쪽, 옆쪽에, 소, 그 손잡이, 소, 손잡이 쪽에 박아줄 건데, 어, 어느 분들은 벌통을 왼쪽서부터, 왼쪽서부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른쪽에서 관리하시,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뭐, 편, 편, 편리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왼손에서 보신, 왼손잡이들은, 왼쪽인가? 하여튼, 뭐, 편리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요못 박는 것은, 음, 관리하는 쪽에 반대쪽에, 반대편. 어, 저는, 왼쪽 소프트 관리, 이쪽이, 화면상으로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 오른쪽에 박아줍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서 일단 바꾸 바꾸 봅시다. 일단 확인을 해서 어 운동 균형을 맞춰놓고 한세개 정도. 어, 가장자리 하나 가운데 하나 어, 가장자리 양 가장자리 하나씩이니까 두개세 개. 바고 만약에 이제 내검을 할때 이렇게 열어보면. 소비 있는 쪽서부터 열리겠죠 어이수도 확인이 되는데 만약 이쪽을 막았다라고 하면 여기를 보려면 처음부터 다 열어야 다 열어도 여기까지 제껴야, 제껴야 되고 그런지 불편함이 불편함이 나오고요 어, 그래서 다 내검이 끝나고 뭐 화분 또뭐 이건 예입니다뭐 이보다 저기 어, 놓으실 때는 조금 더 눌러서 어, 지금은 아침 기온이다 보니까 다시 딱딱하게 굳었는데요. 어, 눌러, 눌러서 최대한대로 화분떡을 낮춰, 낮춰주세요. 나중에 화분떡 다 파먹으면 이 안에, 소, 저기, 떡그릇 안쪽에 어, 높이만큼 거기다가는 어, 헛집도 짓고, 꿀도 채우고, 라는 상당히 불편,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옆 사이들도, 이렇게, 동 저기, 연계포를 올리다 보면 여기가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평평하게 평평하게 다치다 보면 요요요 여기에 공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도 직고 그러면 <웃음> 떡그릇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 빼고 하다 보면 찢어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람 불어도 바람 불어도 멀리 뭐 날아가질 않겠죠. 그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올리시면 되고. 또 하, 하, 하더라도 왼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건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씌울 때는 요 반대편서부터 어, 반대, 반대편서부터 빨리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쪽 한쪽 끼워놓고 한쪽 끼워놓고 한대를 잡아달려서 끼우면 됩니다. 그 쉬우면 쉬우면서도 아주 간단한 효과였죠 그리고 저희 벌통은 그 안에 안내가 41cm 41cm 신배상 기준입니다 정사각형 정 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과 여름에 이 환기창 환기창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에 따라서 안에 단열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음, 아마 몇, 몇몇 몇 분들은 이제 테스트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요 환기창을 환기창 방향을 앞뒤로 앞뒤로 환기창 나온 게소문에서 손문, 앞으로 나오게끔 그러면 하여튼 호환벌통은 얘보다 어, 에어벨트 에어벤트 효과가 이제 훨씬 훨씬 좋은데 온도 차이, 그, 제가 테스트 해본 것들이 있습니다. 아 어, 해보면, 벌, 뭐, 벌 활동도 훨씬 좋고, 아 어, 안에 한번 집안에, 집안에 집한 채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 호환벌통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름에, 여름에 팁 하나, 꿀팁 하나 더 드리면, 환기창은 앞뒤 방향으로 하시는 게, 벌들한테는 어, 훨씬 유리하다는 거 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꿀팁 하나 어, 여름에는 뭐더 드릴게요. 여름에는 뭐더 시원하라고, 어느 분들은 이 개포도 어, 얇은 거를 대거나 아니면 양봉에서 사용하는 풋풀망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 뭐냐, 모기장으로만 덮어놓으시는데, 어, 그거는... 효과가 오히려 더안 좋고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벌들이 뜨거울때는 뭐 뜨거울때나 추울때나 새끼들 길때 새끼들 온도가 34.5 35도인데 요 안에 적당하게 맞춰 놨는데 시원하게 한다고 한다고 오유를다 통하게 해 버리면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열 여름 같은 게, 여름 경우입니다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안에는 오히려, 오히려 더 시원하게 했던 게다위로위로 뽑아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고온 덮개, 고온 덮개를 하나, 온도깨를 하나만 넘는게 아니고 두, 두 개를 더덮어두 개를 더 올려줍니다. 두 개를. 그러면 위에서, 벌통 위에서 전달되는 열기, 위서부터 전달되는 열기. 이 부분이,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공간이 있고, 환기창을 통해서 뜨거운 열기는 위로 빠지는, 빠지게 되다 보니까. 우위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벌통 안에서, 안에서, 벌들이, 적절하게, 적정 온도를 맞춰 놓았던 부분이, 덜 빠져나가겠죠. 거기다가 또 어떤 효과가 또, 또 있냐면, <웃음> 냄새가, 그, 얘들이, 그, 여기를 뽑아내면, 거기서 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꿀 냄새도 솔솔솔 솔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양봉도봉 무섭다 그랬죠? 양봉 양봉이 꿀 냄새 맡고 희한하게 잘 맡고 옵니다. 맡고 어, 벌통 주변에 이제 와서 환기창에 붓기뭐붓기도 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어, 도봉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 이 있었냐면 뭐 정상군이고 벌도 많은데 환기창 쪽에 어, 양봉도봉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바쁘고 그래서 아이 뭐 앞으로 소문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피해를 안 주겠지 하고 이제 그 며칠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 앞, 앞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워낙 강군이고 앞에는 이제 더소문하고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지 못해, 못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전체 이제 내검하다 보니까 보온도끼가 벗겨져 벗겨져서 땅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온도계를 올려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 뚜껑 덮, 고 놨더니 하루, 하루 지나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꿀냄새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꿀냄새 뿐뿐이 아니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적절하게 맞췄던 그 온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비율을 됩니다. 그러니까, 어, 차량, 차량이나, 어, 집안에서, 뭐 여름이나 겨울 마찬가지고, 어, 겨울에 난방 히터를 안에 해서 따뜻하게 했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빠져나가겠죠? 창문을 여... 환기 환기 개념으로 아주 조금만 조금만 열어놓긴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다 열어버리면 따뜻하게 대표로는게다 나가겠죠.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도 에어컨도 맞춰가지고집 안에나 차 안에나 에어컨 틀어놓고 문확 열어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 그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어, 효, <웃음> 효과에 대해서 어, 만약 이렇 거 이럴 것이다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지만 확실하게 어, 어느 게더 낫다라는 이게 어, 뭐, 뭐 몸소 체험하시면 그게 그게 오히려 더 듣는 것보다는 어, 확실히 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어, 명개포, 어, 명개포, 벌통 뚜껑에 담는 명개포 활용 방법과 어, 또 아까 소문, 아저 환기, 벌통 뚜껑에 있는 환기창, 어, 환기창 방향, 방향, 방향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음 이제 어제부터 다시 유튜브로 시작을 어, 했, 어,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 와주셨고요 음,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어저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해주시면 유튜브 활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일단 마이크서부터, 마이크도 두가지두가를 두, 두 샀는데, 조금, 조금 저렴한 걸 샀더니 효과가 좀많지 않아서, 이제 다시 하나, 하나 이제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네, 수익금은 이제 그런 데 이제 사용할 거고, 더 다른 방법들에 대해 연구를 더할 예정입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해, 이해 가셨죠? 아, 그래요 일단 요거를 양쪽에서, 앞쪽, 앞뒤로, 앞뒤로 여는 게 아니고, 어, 어 섭입 방향과 직선지게, 이쪽에 반대편, 반대편에 타카를 박는데, 한쪽보다 한, 어, 처음에 똑같이 박지 말고, 한쪽은 어 위에 뭐 화분떡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이 위에다가 피트병에다가 사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 계시는데 그거 올라오고 가만해서 가만해서 좀 높이 높이 올리면 어 한쪽이 한쪽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까지 가만해서 박아주시라는 거어 그리고 그 날아갈 때는 이쪽서부터 박은 쪽에서부터 박은 쪽만 이렇게 기대놓고 한쪽을 좌우 달리면서 기면 어 명개포 날아다니는거 주소로 다니기, 다니지 않아도 되고 어 편하다는거 그 위에 더 여름, 여름, 여름에는 여름 오히려 오히더 더운 어 개포를 하나를 한장을 더 추가로 더 덮어주시라는거 하고 한기창 한기창 방향은 여름에는 옆방향이 아니고 앞뒷방향으로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되시고요 하여튼 장마가 너무 많이 오다 그러니까 비가 하여튼 8월 한 14일인가 1 0일까지 이렇게 쏟아진다고 하네요 먹이가 부족한지도 봐주시고요 올해는 일단 뭐 채밀 쪽보다는 벌들 살리는 쪽으로 이제 가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화분도안 들어올 거고 꿀도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 나무들도 쥐들 살려고 노력하겠죠 일단 뭐, 네, 걔들이 자, 자기 후손들 번식하는것 보다는 일단 자기들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설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 물꿀, 꿀입니다 벌들도 어렵고요 수분 다 날리려면 수분 발산 작업하다보면 너무 어렵고 어, 비 안올때 정밀를 내검 하셔서 먹이 부족한지 올해는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